는거싸거 <웃음> 안녕하세요, 수빈 집사입니다. 어느덧 8월이 되었네요. 6월 26일에 영상을 올리고 난후 이런저런 일로 한달 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번 브이로그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지 ]大丈夫. Surês> 언니가 와서 귀찮게 했어? 와서 밥먹 애들 도줘 망고 망고? 고양이들은 바지에다 <웃음> 꾹꾹이 하고 있어요 <웃음> 간지러워 체리 체리 체리? 뭐해요? 안돼 가서 같이 먹어야지 내려와 철이 내려와 내려와 철이 내려가자 <웃음> <웃음> 짠 야, 뭐 이유식이고 뭐고 있었겠들 그냥 엄마 밥을 그냥 뭐지 너도 나와서 먹어 같이 이 <웃음> 누구야? 체리 같은데? 어머, 자, <웃음> 어 체리야. <웃음> 이쪽을 저쪽. 어, 웃겠어, 웃겠어. 너왜 이렇게 자? 자는 거야? 시끄럽게 놀더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봤어? 양발. 아우 털 진짜. 너무 싸워서 털이 좀 뽑히네. 어느 속들 목걸이를 뺐더니. 일쌍둥이라 됐어요